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자 안녕하세요. 하비 채널입니다. 여러분 기쁜 소식. 새첫 평일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이 이제 또 들려왔네요. 첫 번째 월요일인데 카이도가용카이도가 뜹니다. 정말 많은 떡밥이 있었는데 드디어 용카이도가 뜹니다. 자, 1월 21일 목요일부터 2월 4일 목요일까지 어, 챌린지 보스 형태인 것 같아요. 한번 영상 보고 만나보겠습니다. 자, 나왔죠 자, 보면 일단은 한번 영상으로 쭉 볼게요 네, 뭐 요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, 일단은 이런 형태고 조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보스전에서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애니나 원작 실물 캐릭터에 가깝게 조금 크기 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기 조정이 됐고, 자 용카이도 모습일 때 브로브레스 이렇게 써주고 다시 이렇게 도깨비 형태로 변합니다. 물고기 물고기 열매니까 물고기인가요?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, 자 이렇게 변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. 그래서 두 가지 형태네요. 이런 형태로 이제 재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용카이도로 변해서 브로브레스를 한번 쫙 범위 넓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. 쫙 써주고. 그리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싸우던 모습으로 네, 전투를 진행을 합니다. 이런 뭐 형태로 나왔고요. 어 맵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그냥 오니가시마는 아닐 것 같고요. 사실 오니가시마가 재현됐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오니가시마는 아닌 것 같고 그 루피하고 그카이도가첫 번째로 싸웠던 와노쿠니 같아요. 그 카이도 딱밤 때렸던 그죠? 루피가 카이도 딱밤 때렸던 그 와노쿠니가 아닐까라는 네, 생각을 해보고 어.. 그리고 오니가시마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텐데 그죠? 오니가시마 했으면 지금 한창 전투가 생기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느낌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잖아요 재밌었을건데 아쉬운 부분이고 어.. 어쨌든 카이도 는 정말 잘 나왔네요 요게 이제 캐릭터로 출시가 되면은 어떤 모습일까가 참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용카이도 형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어 일반 카이도가 조금 각성한 형태로 용카이도우가 나와 이제 변신하는 형태로 나오는거죠 변신해서 브로브레스를 이제 구사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네, 그래서 이제 캐릭터 샘플링은 좀 이렇게 드레이크랑 비슷하게 좀 샘플링이 되어져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,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하게 예상을 할,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용 카이도우로 캐릭터를 재현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캐릭터 크기라든지뭐 이런 부분 그리고 화면에 너무 차겠죠 또 어,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드레이크 형태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이도우로 나와서 뭐1스를 쓰면은 용으로 변해서 브로그레스를 쓰는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.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원바로 실방으로 네, 찾아올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보스전으로 출시를 하게되면 네, 가비채널 친구들과 한번 빡세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용카이도우는 여러분도 저도 기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